안녕하세요. MD형의 잡카 신문기사 보고 재밌는 거 있으면 그냥 제가 마음대로 떠드는 코너입니다. 지금도 조금 전에 재밌는 기사를 봤는데요. 올해 3월 13일부터 23일까지 한국에서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훈련이 실시되었습니다. 저번달에 실시됐네요. 여러분들 기사에서 그거 보셨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미군 한국모함 리미츠가 부산에 입항했다고요 그런 거 들어봤나요? 또 재미있는 기사가 있는데요 그대로 읽어볼까요? 한미군군은 지난 17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연합작전 및 전문신무 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연합훈련을 실시합니다 F-35를 포함해서 공중전력 110여대가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몇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랑 그 북한 김정은이죠? 둘이 회담하고 막 분위기 좋았을 때 있잖아요. 기억나요? 네. 그때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간절하게 요구했던 게 하나 있어요. 뭔지 알아요? 교사훈련? 어. 한미연합훈련을 멈춰달라고. 네왜 그럴까? 그 훈련하면 무서워서 그럴까? 아니요. 왜 그런지 알아요, 원인을? 네. 기사를 봐도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 기자가 왜 싫어하냐면요 네. 군대 훈련을 하면 네. 뭐가 이동을 해? 일단 리미치가 부산항에 입항을 하죠 네. 걔가 부산항에 입항했다가 저기 돌아가지고 어디까지 가더라? 뭐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뭐 포항까지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돌아가지고 평택까지 갈 수도 있다고 지금도 F-35를 포함한 전투기 110대가 한미연합훈련을 한다는데 그게 성남까지도 올라온대, 전투기가 그거 말고도 그런 대규모 훈련을 하면 육군도 부대 이동을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 지도를 딱띄워놓고 보자고 자,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모든 군에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뭐냐? 상대 국가의 병력이 움직이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 북한은 매뉴얼대로 기갑전력이 이동을 하고, 우리가 전투기 120대 띄우면 저쪽도 초기 비행을 해야 돼. 물론 넘어와가지고 맞선다는 게 아니라, 대기를 하고 있어야 돼. 근데, 그때 사용하는 기름이 석유죠? 뭐, 탱크 운전하고 전투기 돌리고 하려면 기름을 써야 되잖아요? 북한이 1년에 공군조종사가 그 연습하는 비행시간이 몇 시간인지 알아요? 저도 거기까지는 찾아보진 않았는데 옛날에 한번 봤을 때 48시간도 안 됐어 1년에? 요 1년에 그 탱크도 어. 기동훈련하는데 1년에 몇 시간 안에 왜 그럴까요? 경제사정이 안 좋잖아 기름이 없어서 근데 이렇게 2연속으로 한미군사연합훈련을 해버리면 북한군이 1년에 사용할 기름을 이 훈련 기간에 다 소진해 버려요 민간 기름도 가져다 써야 돼 북한 경제가 타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트럼프한테 부탁을 한 거야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해 달라고 그것 때문에 뭐 아, 니네들이 그렇게 훈련하는 거 꼴보기 싫어 그런 게 아니라 조금 더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경제적인 이유 그렇다고 한 국가의 군대가 상대편 군대가 기동훈련을 하는데 이동을 안 한다? 그건 말이 안되지 MD용의 잡학 시간이었습니다. 편하게 만드는 잡학 시간 대본도 없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